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사우디 빈살만도 투자하고 있는 이 바이오주. 어, 국내 이 바이오주 중에, 바이오 제약주 중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던 종목. 어, 몇개 종목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특징을 보시면, 이제 박세리가 오늘 17%, IQ 13%. 그래서 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이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치고 나왔던 한스라든가 케어젠 이런 종목도 이제 7에서 12%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또 특징을 보시면 이제 부채비율이 이제 상당히 낮은 종목들 어, 박세리가 부채비율 3%죠 툴젠 6% 에이프로젠 뭐 4% 케어젠 7% 이런 그 낮은 그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던 종목도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박세리나 아이큐와 같이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 또이 박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형암 임상 그 어, 전임상 발표 관련해서 오늘 어, 상당히 높은 흐름, 상승 흐름을 보였고 대부분이 이런 바이오주는 이제 적자인 상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가 어,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어, 이런 임상 시험하고 있는 그런 어,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는지 그런 걸더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이 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어, 이 간단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 박세리 어, 고영암 대상 전임상 결과 발표 관련해 기업이고 10만 원대에서 지금 작년이었죠 10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3만 원대까지 하락해 있었던 어, 박세리가 3개월 정도를 지금 계속 이 횡보만 하고 있었죠 오늘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QO 어, 얘도 1 아, 12,000원대에서 2,300원대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IQO 어. 한스 바이오 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영화를 했죠 인체 동종 어, 피부 관련된 어, 이 한스 바이오메드 어, 슈어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다시 그전 고점 라인 때를 돌파할지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툴제니 어, 얘도 지금 뭐 86,000 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지금 4만 6천원대에 달 때마다 좀 반등을 했던 가격이 지금 4만원대입니다. 신저가 이후에 오늘 큰 폭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케어젠 얘는 지금 20만원대에 달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밀렸었던 이 케어젠입니다. 펩타이드 관련주고 지금 바스프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케어젠입니다. LNC 바이오 여도 지금 사만 6천 원대에서 1만7천 원대까지 이제 하락해 있었던 LNC.